창업동 인터뷰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웃음> 인천광역시에서 요즘 누구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마케팅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유명인도 아닌데 유튜브에 대해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정말 많고요 우리나라 600만 자영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당장 거리하는 것도 힘든데 유튜브까지 공부해야 되나? 아마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유튜브에 최고의 선생님한분 모셨습니다. 여기 가 <웃음> 예, 어, 유튜브 방송 1인 지식기업 권유정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1인 지식기업 TV 권유정입니다. 예 <웃음> 네. 1인 지식기업 TV. 저는 우리 권유정 선생님 제가 딱 뵈면서 저도 유튜브로 아직 사실은 걸음마 유튜버인데요. 어, 벌써 뭐0 명이 <웃음> 넘으셨는데 왜 걸음마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웃음> 아니에요. 걸음마. <웃음> 옛날에 블로그 블로그 하는 건참 쉬웠는데 파워 블로그시죠 그렇죠. 아, 그 블로그는 좀들습니다 구독, 사실 예, 구독자 15,000명 이상 되니까. 아, 네. 예, 블로그는 쉬웠는데 유튜브는 너무 힘들어요. 예, 영상이랑 예, 그리고 촬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집하는 게 지금 밀려 있는 게 엄청 아, 많아요. 편집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권정선 님 모시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프로그램 어떻게 쓰지 여기에 맡겼을 때 원격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웃음> 근심, 걱정을 한 10분만 해결해 주셨어요. 한방 해결해 줘요? 어, 제가? 그렇죠. 상업통 <웃음> TV를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을 위해서 권유정 유튜브 선생님에게 듣는 유튜브 어떻게 할까? 할까 말까? 한담이 <웃음> 어떻게 할까? 아, 나는 유튜브 체질이 아니구나. 유튜브 입문자들을 위한 알토란 팁!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아, 어, 알겠습니다. <웃음> 유튜브를 가지고 돈벌이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좀 특히 이 창업동TV 보시는 분들이 다들 열심히 사업하시고 유튜브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 음. 이런 분들이 와. 먼저 선생님, 유튜브를 하려면. 장비를 사야 되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하려면 가장 첫번째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어요. 첫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사실 응. 한번 해봐야 이게 응.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좀더 비싼 장비를 쓸지 안 쓸지를 응. 한번 해봐야 돼요 무조건 아, 해봐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응. 어, 기본적으로 5만원 정도만 드리시면 바로 시작하실 5만 원, 수 있습니다 5만원 5만 원뭘 네. 사야 돼요? 어, 이 스마트폰 아~ 근데 사실은 어. 105만원이죠. 아. <웃음>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웃음> 있으셔야 돼요. 스마트폰도다 있어요. 다있어 응. 그러면 스마트폰을 고정해 놓은 아 삼각대가 삼각대. 있어야 되죠. 삼각대 하나랑 응.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 유튜브 딴 사람들 걸볼때 네. 화면을 막 집중해서 보지 않아요. 소리를 음. 나중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소리가 안 좋으면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그 이런 수납판을 바로 꽂는 마이크 아. 있어요. 그게 한 저기 2만 원 정도 음. 하는 마이크 음.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음. 유선으로 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정도 삼각대랑 음. 그리고 마이크 하나면 음. 한 5만원 정도면 충분히 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또. 마이크를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마이크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음. 또 요즘에는 마이크를 꽂아서 이렇게 두 개로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두 개. 저 그거 있어요. 어, 나는 인터뷰를 좀 하는 것들을 <웃음> 예. 하고 싶다 그러면 그두 개짜리로 구매하셔서 하시면 그것도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3만원 안에서 사실 수 있어요. 아 진짜죠. 두 개짜리 마이크 달고 할걸 그랬구나. <웃음> 그럼 마이크 구하고 기본적으로 5만원 내서 삼각대 하나 만들고 기본적으로 할수 있다. 그러면 제 창업통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우리나라 자영업 사장님 중에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 밥집, 술집 고깃집, 횟집, 카페 뭐 이런 사장님들 네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하면 뭘 찍을까 정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전국의 음식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유튜브 입문자로서 먼저 테스트 영상 내지는 재미를 좀 느낄 만한 거리, 뭐라. 든 네. 이 제일 좋을까요? 사실 <웃음> 예.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찾아오세요 예. 내가 이런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이 상품을 유튜브에 홍보하고 싶어요 라고 예. 찾아오세요 예예. 그러면 저는 그러면 저한테 오시지 말고 음. 유튜브 그 마케팅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상품 마케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을 찾아가셔서 돈으로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아 때려 박아 네 소위 말해서 그냥 <웃음> 돈 주고 유튜브에 예. 홍보하는 거예요 저기 유튜브 보실 때 앞에 광고 돌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그냥 돈을 주고 홍보를 음. 하셔야 되는 거지 음. 저를 찾아와서 유튜브를 채널을 만들겠다라고 아. 하시는 분들은 안맞아요 그런데 예, 예. 유튜브의 특징을 아시면 조금 맞출 어, 수가 있는게 예. 유튜브는 내가 이 물건을 팔고 싶다 그래서 이 물건을 음. 이거 사줘 바이미 바이미. u y me, by me. 그러니까 어. 나를 사줘 사줘 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음. 먼저 나를 팔아야 돼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이름도 1인 지식 기업 TV로 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상업통도 예, 예. 대표님 얼굴을 <웃음> 보기 위해서 대표님 팬들이 오는 거지 예, 예. 실제적으로 처음에 내용을 보고 오는게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음. 무조건 1인, 1인. 뭐 거기에 사장님이신게 가장 좋겠죠 예, 예, 예. 뭐 나중에 직원 했는데 직원이 나가버리고 예, 안되니까 예, 예. 사장님의 자신의 어떤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시는게 가장 중요해요 뭐 뭐 음식 찍는다고 해서 그거 보지 않아요 어, 되게 중요한 얘기다 대부분의 음식점 사장님들이 우리의 대표 메뉴를 찍으려고 하는데 대표 메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얼굴을 찍으시라 그, 그게 제일 중요래서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분이 아 이분은 천연 재료만을 계속 사용하고 뭔가를 음. 하는구나 이분의 진정성이 느껴져야 그 가게에 찾아갑니다 음. 예를 들어 짜장면이다 맞아. 어 짜장면 내가 저기 아무리 예쁘게 찍는다 그래도 음. 자만 생각해 보시면 음. 짜장면 나오는 화면을 보고 음. 계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나도 안 봐요 맞아요 나를 그럼 찍어야 되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어 그럼 재밌어야 되는데 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만 쓰면 갑자기 얼굴이 경직되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선천적으로 우리는 개그맨이 아니니까 음, 방송인도 아니고 재밌어지는 이 코드를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진짜 재밌는 건가? 근데 유튜브라는 게 나를 팔아야 되고 나를 판다는 것은 나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라는 건데 네. 그 보여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좀 재밌는 말을 하거나 재밌는 표정을 짓거나 네. 재밌는 거리를 뭘 하고 있거나 그 어떻게 재밌... 재밌게 보여줄까? 이거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예, 예. 혼자서 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하면 아 처음에 편해요. 왜냐하면 화면을 보고 맞아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음. 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같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음. 얘기하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럼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얘기를 대화 하 듯이 하면서 나의 얼굴을 아낌없이 판다. 네, 그렇죠. 아. 조금 기적으로. <웃음> 예, 장기적으로. <웃음> 내가 쉽게 말할 그러니까 보여줄 컨텐츠가 예. 있어야 돼요. 예예. 예. 그리고 내가 사람들은 생각하자 잖 나를 다 재미 없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실제 보시면은. 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아. 이게 그 이제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음. 하죠. 그 인기 있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죠. 맞아. 그런데 실제 그 미래 있는 사람들, 음. 음. 인기가 없어도 그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해야 그 사람들이 이 사장님 괜찮았는데 예.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자주 올라와야지 계속 그 사람이 팬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튜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음. 꾸준히가 가장 중요다 꾸준히. 필요해. 꾸준히의 주기를 좀 알려주세요. 꾸준히. <웃음> 최소로 일주일에 한번은 올리세요. 일주일에 돼요. 한 번. 근데 그거는 블로그도 예.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불... 기본 꾸준히면 한 어느 정도니까 블로그는요, 네. 2014년 6월 1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9시 전에 올렸어요. 맞아요. <웃음> 양적으로 승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웃음> 맞아요. 그데 일주일에 두편 올리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어, 근데 이게 예. 왜 어렵냐면은, 예예. 완성도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웃음> 맞아. 근데 어. 저는 조금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예예. 유튜브는 배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웃음> 중요하다 해서. 이게 계속 뭔가를 그냥 우리가 음. 그냥 화장실 가고 이 음. 하잖아요 배설을 음. 계속 하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웃음> 맞아 <웃음> 건강이 건강. 중요하지만 아, 맞아, 맞아. 어, 제가 그걸 의미를 두고 하진 않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편만하게 그냥 오케이. 자신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익숙해질 때까지 배출을 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올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와. 유튜브 하실 때 이제 활용은 하겠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편집이에요 음. 아, 편... 내가 뭐 아주 벗은 모습이 잘못 나왔다 아, 아. 누가 뭐 뒤에 있는데 그게 좀 오케이. 누가 뭐 문제가 있다 오케이. 이런 화면이 찍히지 않는 이상은 음. 그냥 편집 그냥. 없이 올리시는 것도 노편집 그냥 아. 어 실제 가만히 보세요 편집 없는 아. 영상들도 꽤 많아요 근데 아, 그걸 또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케이. 오히려 그게 네. 거친 영상이 그럼요 이게 유튜브에서는 정말 영상미가 아름답다 그래서 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는 글쓰기가 강한, 유튜브는 말하기예요 그것도 렌즈 앞에서 말하기예요 네. 근데 스마트폰 렌즈 앞에서 처음 말을 해보면 제가 그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처음 들었을 때참 어색하잖아요 많이 어색하죠 <웃음> 예. 근데 하물며 렌즈 앞에서 얼굴을 내밀면서 말하는 게 1번 너무 낫어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너무 충격적이요 예. <웃음> 그렇죠 그래서 하물며 20대는 괜찮아 예뻐요. 10도 이때는. 네. 그래서 말하기를 1번. 최대한 자연스럽게. 2번. 그냥 쫄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당당히. 잘하는 법. 렌즈 앞에서 말하기 잘하는 법. 이런 것한번씁 일단은 말하기 잘하는 법하고. 예. 그리고 외모에 대한 부분. 예, 예, 예, 예.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웃음> 예. 어, 일단은 외모부터 먼저. 어, 외모. 드릴게요. 되게 중요해. 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예, 예. 이제 4, 50, 4 5, 6 0대 분들이 많이 예, 예. 오세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예, 예. 그냥 인터넷 보고도 조금 그렇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금방 따라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음. 좀더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배우고 싶은 욕구가 더큰 거죠 그리고 예. 혼자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음. 그래서 거의 오시는데 음. 이분들이 화면 앞에 딱쓰고 나서 하는 얘기 예, 예. 와, 너무 늙었어 <웃음> 늙었어 <웃음> 근데 저도 40대거든요 예. 근데 50대 분들은 자기 화면을 예. 보면 또 늙었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저도 제 화면을 알았어. 보면서 늙었다고 생각해요 음. 30대는 30대 자기 화면 보면서 아, 20대처럼 팔, 그, 생동감 있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웃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어... 그냥 본인만 그 생각을 해요. 야, 그 생각을 깡그리 잊어라. 그리고 본인이 착하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게. 아... 어, 우리가 거울을 예. 보지만 음. <웃음> 자기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보잖아요. <웃음> 그러다가 화면에서 딱 보니까 예, 예. 그게 조금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음... 이게 기계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원래 예. 그게 내 모습이에요. 아... 그냥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비록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심지어는 흉축할지라도슬에 안들어요 100% <웃음> 그러니까 그렇죠.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그게 나임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보충을 하시려면 예, 예. 어, 돈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돈을 드린다는게 무슨 예. 병원을 가는건 아, 아니고 수장을 하면 되지 기본적으로 <웃음> 어, 유튜브 많이 하시는 분들 예. 보면 남자분들도 그림 예. 종목을 그렇죠. 다르고요 음. 조명을 보통 유튜브 할때 조명 하잖아요 예, 제가, 예. 제가 아까 5만원 안에는 조명이 예. 안들어가 있어요 예, 예, 예. 이제 조명을 쓰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 두 름진 부분 들이 조금 더보 완이 되기는하 죠？예, 예, 사 실은 저도 고백 을하 자면 저희 사무실 에 가면 메이드 차 이나, 조 명이, 두개나있 거든요. <웃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웃음> 들어온 조명 쓰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게 하나가 그 정도. 조명빨과 무지... 분장빨. 그 처음에는 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좋은 데서 아, 그렇죠. 촬영하시면 됩니다. 맞아 이것도 지금 조명 없이 찍고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부터는 예. 말하기. 말을 잘하는. 그렇죠. 말을 잘하는 이거는 유튜브 말하는 거지 음.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기술적인 음. 겁니다. 음. 유튜브에서 말하는 음. 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분명히 이제 더듬거릴 테니까 맞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 뭐 그거를 해요. 그 그거 뭐죠? 대본을 다 써요. <웃음> 입니다 해서. 우와. 그런데 그거는 티 나요. 보는 사람들어느 세월에. <웃음> 그러니까이 그걸 언제 다 쳐요. 그리고 <웃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응. 어, 주요 주제 있잖아요. 말할 때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어. 주제를 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되게 중요합니다. 단어 정도 중요해서 얘기하라. 네. 사실은 저희는 지금 단어마저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처음 <웃음> <웃음> 그 가니까 이런 것들 하면 보고 얘기하는데. 예, 예 그렇죠. 한장 네. 지나면은 그냥 아,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아예 그런 것도 그냥 하시는 분들도 꽤 아, 많아요. 아 맞아요.